자 여러분 오늘 환상의 섬 검은 들어왔습니다 제가 항상 통발 낚시를 했을 때 실패를 했거든요 자 왜냐면은 속초 쪽에는 통발 도둑놈의 새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검은 들어왔는데 여기는 어자원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실패했던 통발을 통해서 잡아보도록 할 건데 오늘의 미끼가 조금 색다릅니다 따라오세요 아 빨리와 은혜야 아 잠깐만 너 누구야? 자, 안녕하세요! <웃음> 히트TV 보거입니다! 히트TV 콜린입니다! 자, 오늘 히트TV 님들이랑 같이 이제 찍게 되는데, 이제 이쪽은 검은도 현지인이죠. 오늘 통발낚시 믿어도 될까요? 홈그라운드. 홈그라운드, 오케이. <웃음> 자, 여러분, 오늘 통발은 사각통발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의 미끼, 닭네마리를 사왔는데, 아, 한 마리를 이렇게 달라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저는 세마리만 여기 통발에 넣고 한 24시간 정도 있다한번 빼서 뭐가 잡힌지 한번 볼게요. 근데 그 전에 통발 넣어두신 게 있다고 들었는데, 두 개나 있습니다. 어두 개. 빵님이 바로 네. 하나를 올리시고, 추베를 팔아. 오, 좋습니다. 아, 근데 있어야 추베... 아, 아니, 아니 뭐총발 유튜버들인데 뭐 있겠지 나 개떨린다 <웃음> 자 오케이 그럼 그거 먼저 건지러 가시죠 이거 얼마나 두신 거예요? 3일 됐나? 4일 됐나? 3일 4일? 여거 많이 들어있겠네 근데 미끼가 아... 미끼가 뭐예요? 커피 원두요 그걸 왜 쳐넣었어? <웃음> 이거 올리시면 돼요 이거 이거 이거? 에, 에. 빨리! 먹을 거야, 말 거야! 아니, 리발렛게야 <웃음> 어, 올라가, 올라가! 불가사리! 어, 너, 예, 이거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뭐야? 어, 전복이에요? 네, 전복. 아니, 이거는 금지차장이죠. 여러분, 이거 전복인데, 이 정도면 금지차장이거든요? 다른 통발 있죠, 하나 더. 그렇죠, 일단 먼저 살려줬죠. 아, 예, 뭐, 방생해야죠. 전발리 꺼져. <웃음> 자, 다른 거 하나 건지죠. 여기는 뭐가 들었겠지, 아, 잠깐만, 뭐이 통발은 뭔데요? 사각통발이어서. 어, 뭐. 기대되네. 저는 뭐, 먹을 수 있는 것만 나오면 됩니다. 어, 입질 왔어. 느낌 와요, 느낌 와요? 개무거워요. 좋다, 좋다, 느낌 좋다. 야, 야, 야,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옮겼어. 너 이렇게 이거 통발 유또 많이 지 어설픈 거 찍지 말라고요 뭐있다, <웃음> 뭐있다, 뭐있다. 뭐있어요, 뭐있어요. <웃음> 오! 야뭐 있네 뭐야, 뭐야? 아보거네 이거 먹으면 죽겠는데? 아, 일단 꺼내보세요 야 박스피시네 박스피시 자 여러분 이게 박스피시라고 하는 건데 애완용으로도 많이 키우고 보시면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아얘 살려줘야겠다 아 귀여워 얘못 먹죠? 보거는자격증 있어야지만 먹을 수있어 그러니까 있어요. 무조건 자격증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얘는 미역치라고 쏘이면 굉장히 아파요 얘도 독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얘는요? 얘는 솔종계라 그래가지고 얘도 솔... 독 있는 친구예요 보어독 있고 미역치 독 있고 솔종계 독 있고 암살 컨텐츠 이거 나머지 다 방생해주도록 할게요 아, 다 방생해주세요 가... 이거는 네. 내 친구니까 <웃음> 되게 공손하네 가라 어저희역지하고네 그것도 에이, 들어가지고 해주세요 빵님아니아뇨 아니, 아니, 들어와서 해주세요 <웃음> 근데 진짜 쏘이면 이거 병원 가는데 이거 어떡하냐 살살 살살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웃음> 살살 살살 와 이거 세우는 거봐아 어, 어. 여기 쏘이면 은 이제 큰일 난 거. 이야 어, 어. 오케이 쏠지게 얘가 진짜 난리 치는데 얘 어떡하지? 어떻게 잡아야 돼요 배를 받쳐 양손으로 야 근데 이런 거왜나 시키는 거야 보건이 잘하잖아요 오케이 아 그렇게 해도 되겠다 왜왜왜왜왜 왜. 어, 진짜로?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진짜로? 어 뭐야 뭐야 뭐야. 맨안 한다 그랬잖아. 괜찮아요? 괜찮 안겠잖아. <웃음> 아니, 어디에 소이는 거예요, 도대체? 옆구리에서 했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야, 나 시키지 말라니까. <웃음> 너도 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헌내 주세요. 헌내 주세요. 그러니까. 아, 검은 돌이. 저 나쁜 놈피나눠 보세요. <웃음> 야왜 짜냐고 내아 독이 있어요? 독이어서 시간 지나면 시간이 약이야 아, 그때까지 따, 아픈 거잖아 땀 흘리는데? 리얼이라고 <웃음> 야저 호대차 진짜게 아니야 <웃음> 약독이면 약이에요 그거 괜찮아요 그래요?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이닭 4개를 네 여기에 일단 다 넣고 하면 여기 빠쳐볼게요 닭한 마리 네 마리 자네 마리 잠깐! 한 마리 죽이로 어? 했잖아 고맙다 기억나개 <웃음> 좋네 이렇게 <웃음> 멀리 던지면 큰거 하나 둘 플라이어 가래 와! 아이 아쉽네. 아니, 일부러 힘안 썼어요? 이거안 보이세요? 아, 물렁물렁. <웃음> 그것도 그렇게 먹으면안 됩니다. 아니, 뭐야? 같이 유튜버 하는 사람들 아니야? 동생이 다할거예요 이게 땡겨질수록 더 쪼여지는. 근데 풀 때는 더 쪼여지고. 살짝 신나신 것 같은데, 지금. 아. <웃음> <웃음> 아, 이것도 하나 넣어야지. 닭으로 보통 뭐가 많이 나와요? 많이 장어. <웃음> 아, 얘또반 잘라서. 싹싹싹구라이와 좋아 좋아 좋아 여기 통발에 오케이 요거는 던져버려 오케이 들어가 자 여러분 이렇게 통발 3개를 두고 24시간 정도 뒤에 와가지고 다 건져가지고 뭐 해먹을까요? 잡고 생각하죠? 아 맞다 김치국 마시면 안돼 아, <웃음> 아 이분들 통발 리편는 못잡아요 여러분 <웃음> 자 24시간 뒤에 봐요 나삭나삭자 <웃음> 여러분 지금 바로 건지러 가고 있습니다 히트 t v 에서 설치했던 통발 먼저 한번 걷어볼게요 오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허윤 뭐야 야, 야. <웃음> 아니 이 사람들 아니 통말 유튜브 맞아요? 대형통말에는 혹시 모르니까 한번 올려볼게요 어우 아, 입질났어입지어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여기도 꽝인데 아니아니아니뭐 하나 있어? 오 뭐야 오, 오. 어, 돌, 돌돔 오. 오. 오, 돌돔 아니에요? 와와문어도 아, 있네 빼야 돼 빼야 돼와 돌돔이 나오네 굿마켄데 돌돔? 야 이거 한 4차 될거 같지 않아요? 돌돔 이거 시가하면 10만원 넘어가죠 그 정도 선이죠 우와 미쳤다 진짜 미쳤다 돌돔 일단 형 낚지 빨리 살려주자 낚지 방생할 거야? 야 이렇게 큰데? 돌돔 나왔어 문다 문다 씨다 시켜. <웃음> 아방생해요방생해 가라? 여기소라게도두마리 들어가 있네 아, 크다 소라게가 확실히 소라기. 야 나오지마 가 꺼져 내 고등학교 친구거든요 아보고네 네, 버리세요 야 이거 진짜 좋다 왜, 이거 뭐에 먹어야 되지? 돌돔. 먹 해가 죽이죠? 그렇죠 라면? 에? <웃음> 라면? 개소리 하지 마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그럼 이제 대망의 닭 3개 들어간 사각토마를 한번 건져 볼게요 이제 무겁기 시작한다 이제 무겁기 시작해 야 이거 개무겁다 <웃음> 맨날 일이 하는 거야 너희 둘이? <웃음> 와왜왜 왜, 있어요 있어? 아니 없는 거 같은데 <웃음> 우와 야, 야 아니 이거 아니지 아니 이러면 동해에서 했지 <웃음> 우린 잡았잖아 돌도 한 입만 줘아 <웃음> 그러면은 전한번더 할게요 제가 봤을 때 통발에 비해서 다세 개가 좀 부족한 거 같아가지고 그거 어제 빌려줬던 거줘 이거? 어줘줘얘 놓고 하루 더 넣을게요 하루 다시 한번 24시간 뒤에 와볼게요 왜냐면 이제 검은도에서 나가야 돼 저희는 하나 더 해요? 미끼 좀 달라요 홍합 그냥 홍합 아니에요 깨노박 호방? <웃음> <도망? 웃음> 야 이거도 많이 들어오겠다 홍합은 어. 대왕 통발에 그거 하나 넣는 거예요? 이거 하나 넣어도 충분히 들어옵니다 나 아까 닭 반개로도 이렇게 잡았는데 어쩌라고 리발렛게 <웃음> 던져버려 하나는 스프링 통발에 들어가 네, 돌돔 회치로 한번 가서 살짝 먹는 거 보여주고 내일 24시간 뒤에 올게요 나사 라삭 이렇게 아, 아. 라삭 아 좋아 라삭삭 라삭 담적 자 여러분 이렇게 돌돔해 됐는데 원래 이게 기름 많아요 이거 와, 와 기가 막히네 아, 흐르는 게 보이죠 예 네, 흐르진 않는데 자 그렇다고 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한 점만 딱 먹어볼게요 콕콕콕 찍어가지고 초베를 <웃음> <투 베르? 웃음> 와와 여러분 진짜 맛 너무 맛있고 너무 쫄깃 쪼개답니다 그래서 통발 거들어가자 지금 없어 가자 그냥 자 여러분 지금 다시 그 통발을 거들어 왔습니다. 자 근데 제거 건지기 전에 통합 통발 먼저 한번 건져 볼게요. 왜냐면 제 거에 더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 이이이 이, 이,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왜 없어 꽝 통발이요? 에 저거 소라게요? 심지어 소라도 아니야. 아, 소라게야. 그 그... 야저방생아 저... 이제 기억 안다고. <웃음> 아니 그래도 극락으로 가져야지. 온다 입아아이 사람도 야, 허풍이 심해가지고. 야다 구라야 이거. 야 진짜 무거워. 불가살이 보이거든. 불가살이 델벼살이... <웃음> 아 저기 별불가사리 보이네. 오오 <웃음> 오. 오, 오, 오. 야, 야, 야, 오우 개컨대? 오우 이거 뭐야뭐야 감성돈 이거 감성돈하고 아, 우선 털어볼게요 우와 아, 진짜 나오네 딴데갈 필요 없네 우와 우와 이거? 이거 소라야? 이거 독 있는 그? 거니까 독 있는 거라고요? 가져가요. 아 아니야 아니 괜찮아요 아니, 아니. 어 먹어도 돼요? 많이 먹으면은 네. 그좀열린다라는데 에리니까 먹어요 아 많이 먹으면 에린다고? 아마 안 먹겠습니다 우선 자리돔은 살려줄게요 아니 자리돔도 그때 물에 쳐서 먹으니까 맛있어 예예 <웃음> <웃음> 우와 진짜 크기 미쳤다 얘는 어떻게 할 거야? 얘는 더 커서 알 한번 쏴라고 이거를 방생한다고요? 어떻게? 아 이걸 방생한다고 우와 야야 야, 진짜 거문도 거물들어. 다르네 뽀뽀해줘야지 이빨 있는데 뽀뽀 어떻게 물리면 어떡해 아니 이끼리 한번 대봐요 이 사람들 사람들 <웃음> 이 사람들이네? 아 이러면 내거 부담되는데? 야늘뭐라자아 퐁퐁 아야 그런 거 만들지 마 <웃음> 오늘 통발 어떨 것 같아요? 꽝이요. 사람 <웃음> 한번 걷어볼게요 어, 뭐 시꺼먼 게 보여? 그러니까 보인다니까. 진짜로? 미역인가? 미역일까? 아, 아니다. 아니다. 어, 이거 뭐, 뭔데, 뭔데? 뭔데? 홀라, 홀라, 뭔데? 뭔데? 붉어, 붉어. 빨리. 불가, 빨리. 불가. 어, 빨리. 오, 와! 뭐 이거 뭐예요? 이거 뭐 우와. 어?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네 일단, 일단 이거 뭐예요? 이거 일단 꺼내고. 우와, 저거 저 미쳤네. 오! 이게 뭐야 이게 거뭔지 알아요? 혹동이라 하거든요. 혹동. 작은 거나 큰게 다행히 들어서 보이는데. 어, 얘도 혹동이구나. 작은 거 보시면 혹이 없죠. 어, 예. 근데 얘큰거 보면 혹이 나와 있죠. 어 그러네. 얘 만져보면 되게 말랑말랑해. 어, 야, 뭐야 따뜻할 줄 알았는데 말랑말랑. 해 아우. 아우. 손 내면 하나도 안 아파요. 시범 아니 아니. 야 새끼도 이가 엄청 날카롭고 얘 뭐야 성인도 엄청 날카로워. <웃음> 성인. <웃음> 자 얘네 일단 방생할게요. 짠거 아. 던져버려 아 이거는 지금 한 4자 되잖아요 4자 넘네 그 정도.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요리하고 싶은데 나 오늘 나간 날이잖아 잘가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와 여러분 혹도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와 이게 통발에 이런 게 들어오는 게 말이 안돼 검은 돈 맨날이래요? 맨날은 와. 아니고 솔직히 자주 이거 운 좋은 편이에요 엄청 좋은 거지 이거 어, 엄청 좋은걸? 엄청 맛있는 거라니까 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얘네 근데 제가 집에 들고 가서 먹어야 될거기 때문에 손질해두고 집에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뽀뽀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얘랑? 좀더 좀더 좀더 좀더 <웃음>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패스 <웃음> 자 여러분 이제 혹돔 손질 한번 해볼게요 라사라사라사 라사, 라사. 마지막 라사아 여러분 아, 혹돔 손질 다 했는데 요거는 바로 들고 갈게요 아이스박스 음. 열어 던져버려 닫아버려 던져버려. 어디까지 가요? 양양 내가 마법을로나 보여드릴게요 뭐야 이게 잘 봐라. 뭐야 뭐야 뭐야 뭐. 자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혹돔을 가져왔습니다 열어버려 와하하 혹돔 얼굴 한번 보세요 진짜 여러분 이거는 만약에 바다속에서 마주치면은 흠칫탈법한얼굴이에요이 보세요 이 약간 부정교합이네 <놀람> 이것도 이거 한번 시켜보고 싶은데 양치 한번 시켜봐야죠 참 치, 치카푸카 치카푸카 오야 얘가 입술 밑에 숨어있어요 어, 약간 개코원숭이처럼 이거 들리네 음. 음, 치카, 부카, 치카, 부카, 치카. 자, 여러분. 저번에 피라냐, 일단은 양치시키다 이가 뻣뻣거든요 왜냐면, 피라냐 이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이가 굉장히 얇더라고요. 근데, 얘 보시면은, 이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무시무시한 혹돔을 어떻게 먹냐? 이 혹돔을 포쳐가지고 한 번은 혹돔 치킨. 또 나머지 반대살은 요거 뜯어가지고 스테이크로 한번숲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바로 목욕하러 가자. 던져버려. 오우야 자, 일단 깨끗한 물로 한번 씻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아나 아, 오늘 기분 안 좋아 <웃음> 왜 기분 안 좋은데?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응 하나 둘셋 워터야 <웃음> 오늘 짧게 끝나네 왜 기분 안 좋아 근데? 아까 싸웠던 지금 방송 중이잖아 야 이러고 얘기하면 그리고 싸운 게 아니라 내가 혼난 거잖아 일방적으로 <웃음> 싸운 거면 나도 같이 뭐라 하는 게 싸우는 거야 아 미안 조조조조조조조조요 안쪽 보시면은 피가 고여 있습니다 자 요런 거는 칼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피가 터져가지고 물같이 딱 하면은 피기가 같이 나올 겁니다 자그러면 이렇게 다 씻었으면은 지느러미 라사나무 라삭 라사, 고르동 자 이렇게 옆에 날개지느러미 잘랐으면 여기 보시면 위에 등지느러미 있죠 이게 엄청 날카롭습니다 이게 진짜 따가아 와 뚫렸다 은혜 장갑 장가 사러 가야겠는데 도대체 몇 개를 사는 거야? 두 개쯤? 응 라삭 라삭 라삭 사브라코 오다르 라삭 사브라코 머클바르 사브라 아... 너무 진심 <웃음> <딱신다. 웃음> <웃음> 너무 진심인데? 아니 어떤 분이 댓글에 남기셨더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분 사이가 안 좋아 보이는데 저만 그런가요? 놀래서 대싸겠죠? 잖 여러분 사이 좋아요 근데 은혜의 의견은 잘 모르겠어요 라삭 사브라이 자 이렇게 전부 다 겨드랑이 잘라버린 거든요 던져버려 이제 포를 뜰 겁니다 반쪽 반쪽 될 건데 내가 해볼게 어 너가 한다고? 어 컨텐츠 완완 작정한 거 아니야? <웃음> 아니 너도 못 하는데. 나 아, 잘해. <웃음> 여러분 저 잘하죠 많이 늘었죠. 맞아요. 한번 해본 적 없지? 응. 아니 아 한번 볼래? 반 내가 하고 반 너가 그래, 하는 그래, 걸로. 그래. 그걸 왜 자꾸 껴? 어? 아니. 뭐라 싶으셨어요? <웃음> 그왜 이렇게 자꾸 끼냐고? 손에 안 들어가는데 왜 자꾸? <웃음> 좁은 패트시스. <패티슈스. 웃음> 예? <웃음> <웃음> 자 이제 알려줄게. 일단 이쪽 있지. 어디? 여기 있지. 뭘 자꾸 어디? <웃음> 여기 <웃음> 어디야 여기야 저기야. 여기. 야 <웃음> 뭐하는 거야?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맞다 그리고 말씀 안 드리겠네 여러분 혹돈 머리를 먹는다 그래요 자 그래서 혹돈 머리를 쳐가지고 요 혹돈 머리는 에어프라이기에 한번 넣어서 축배를 해볼게요 라삭라 와 미쳤는데 와얘 살봐 여러분 얘살 미쳤어요 제가 엄지 손가락 있는제 엄지 손가락 세 배예요 아 여기 엄청 딱딱한 게 있네 아우 씨힘 개새 대가리였다 잠시 빼두고 자 이제 봐봐 여기 뼈 있지 여기 뼈 위에를 타고 가는 거야. 이렇게 뭔지 알겠지? 근데 이 파리다 입... 날아가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뒤에는 라삭, 라삭, 라삭사브라이따랑 잘했지? 이 바보. 잘했지? 아니? 아직 <웃음> 살이 많잖아. 어디? 이거는 뒤에 살이잖아. 사람도 오해하게 하지 마. 나 손질 잘해 못 해. 아. <웃음> 어이쪽갈비때 <웃음> 날려줘 자 이제 여기서 껍질을 벗기는 거야 너 껍질 벗기는 거 알아? 응. 어떻게 하는데? 여기 꼬리에 살집을 칭 어. 내고 칼집이야 살집이야 <웃음> 살집은 너 살집, 뱃살 살집 나안 치고 미안 칼집 이렇게 내고 손잡이 딱 만들잖아 그다음에 아래로 쓸면서 손잡이딱 잡고 땡기면서 칼도 땡겨야 돼 그리고 노래를 불러야 돼시어안 이따가... 할래 나. 왜? 별거 아니야 아니... 어기야 기열라차 <웃음> <자>. 어기야 기열라차너개 <웃음> 좋아하네? <웃음> 아, 아 진짜 병 어기야 기열라차 <웃음> <웃음> 여러분 저 보통 현타 안오거든요 하도 많이 초배를 이래라 해가지고 아 이거 저 현타 오네 진짜 싫다 진짜 로 <웃음> 근데 너 좋아했잖아 솔직히 아니야 근데... 아니, 그리고 <웃음> 소리 내서 좀서어 지금 개웃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잖아요 어떻게 해 제일 싫어 소리 내서 하하하 <웃음> 이렇게 웃으라고 <웃음> 더 내봐 소리 더 내봐 <웃음> 소리 더 내봐 아 이제 멈췄어 멈췄어 이제? 어. 알았어 멈췄어 이제? <웃음> <웃음> 어기야기야. 아 무서워. <웃음> <웃음> 자 이거 봐봐. 쫙쫙 땡겨 라삭사브라예. 자 그러면은 요거는 조금 망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 끝난 것 같은데 딱 보면은. 자 만져봐 여기. 가시 있지. 응. 요 라인은 가시 라 요거는 꺼져. 자 그러면 아예 살이야.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치킨을 해먹을 거기 때문에 두껍게. 라삭. 어기야기야. 라삭. 라차. 청지란 연어 석들를 던져 던져버려. 요걸로 뚜드기면서 물기를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뚜드겨도 요거는 문드러지지가 않아. 너가 막 치고 해봐. 아문드러지 어떡해 안 문드러져요. 쳐봐. 엄청 탱탱. 잠시만 아니, 아니, 그렇게 두둑 e 사람이 어디 있어? 아이고 개박살났네. 아니, 이렇게 쳐들 n 누가 주먹으로 이거는 h a 아니 나는 너 r r o 진짜 누가 이렇게 하냐고 생선을 <웃음> 아니 o 어. u 얘가 뒤에서 저기 얘는 왜 y 들어가 가지고 저거 보고. 안으로. 어. 이거야. n t 하나 that. You can't do t h a 이 You can't do that. You can't do t h a 여기 하나 더 이거 봤어 숨어있는 거 무서워가지고 오 뭐야? 자 <웃음> <웃음>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후추 후추 어어아 빨리 찾아 진짜 아 후추 어디있어아또 아, 어디다 놨어 너 후추 이 아니 아니 잠깐 잠깐 잠깐 가서 잠만. 찾으면 올밤 개새기 때릴 거 같아 장난하냐 뭘장난이야 <장난하나? 웃음> 어떻게 보이냐고 이게 왜냐가 이렇게 놨어 여러분 이거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지 혼자 네, 이렇게 네. 갑자기 네. 당연히 아시다스 아시다 아시안 아뭐나 <웃음> 아, 아, 해. 아 이제 가나이루루해나 이제 그런거 안 하기로 했어 나이도 있고 하니까 좀 유치한 것 같던 루츄루츄 후추를 두고 잠시 두고 나 이제 나머지는 은혜가 이제 손질한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못하면 아주 개꿀 한거야 나안 할래 그냥 다해 아, 이거 해야 재밌단 말이야 사람들 원해 여러분들 원하시죠? 네. 이거봐 나 네. 라텍스 낄래? 응 그거 땀쳐서 벌어 야 군소 에디션이야 빰빰 바라밤 라가리 비쩨이 록같다 오또아또 아, 들어갔네 오 나온다 사상 나온다 저 가서 놀아 저 가서 어 그렇지. 그렇지. 여기? 어. 그렇지. 뼈를 썰면안 되지. 야너 너무 못 알려 준다. 빙수 님한테 가야겠어. 누르면 여기 말캉말캉하잖아. 이게 다 살을 날린 거지. 그만 그만. 절대 굽히지 않네. 이렇게. 한번좀굽혀라 이랬겨. 사무라이. 사무라이. 사무라이. 나 거야. 띵. 어. 사선으로 썰어. 그렇지. 어. 거길 잡고 약간 대각선으로 당기면서. 이거 당기면서. 당기고 있어, 이 씨. <웃음> 하 김상만 저거 꺼내려는 거봐오 잘하네 어기야기 어기야기 너라 고개도 왜안 흔들어 줘 어기야기 아잘 컸어 잘 컸어 잘 컸어 야 상만아 여기 있잖아 너 다른 데 가서 놀아 자삭시마이오나보다 아, 잘했다 이야 봐 몹지마 뭐지 못... 아, 아, 아, 다시 찔려서 가 씨. 이야 몇점 주고 싶어? 넌 너한테? 80점? 너내 80점 맞은 적 없잖아 야자 <웃음> 그러면 그러면 은혜가 한 거는 스테이크로 해먹을 건데 딱 여기 반만 자를게요 어, 자신감이 붙었네 네, 네, 네. <웃음> 이렇게 옮겨줄게요 이거 스테이크 살이라서 야 잠깐만 잠깐만 내 거는 주먹으로 쳐고 너는 왜 약하게 안데 스테이크 살이잖아 근데 <웃음> 자 이거를 여기 던지세요 패대기 자, 그럼 여기다가. <웃음> 근데 봐봐 이거 하면 개많이 뿌리게 되지 사람 미치는구나 그렇게 <웃음> 세솔 후추에 절여지 동안 스테이크에 들어갈 소스를 먼저 만들어줄 겁니다 로메스코라는 소스가 있는데 이 소스가 스테이크랑 곁들여 먹으면 굉장히 맛있다고 추배를 하는데 말이 나 잘한다 뭐도 안 걸렸어 다 잘했지 은혜요더 빨리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터떻가 한다면 이 로메스코 소스를 만들려면 바로 준비하기 필요합니다 자 소금 더욱끼 라프리카 롱마늘 다섯 개자 그리고 요 믹서가 필요합니다 자 일단 요 믹서에다가 요 파프리카를 잘라줘요 떨어뜨리자마자 라사키문에 미안해 미안해 왜 이건 너무 세잖아 카메라 꺼봐 파프리카들 싹다 여기 넣어버리고 자 그리고 롱마늘 다섯 개 던져버려 자 그리고 로금도좀 많이 뿌려줍니다 그리고 요 통깨 있죠 많이 많이 루추는 탈탈탈탈 올리브유도 조금 많이 언언언 이게 맞나 레시피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어! <웃음> 와 <웃음> 이게 맞대 레시피에서 너 로매스코 소스 몰라? 응응 뭐야 응.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여기 믹서 갈면 된다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잖아 뭐? 그거 네손 이거요? 왕아 <웃음> <웃음> 저거 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안할게요 안할게 하하 하하 여러분 로매스코 소스가 완성됐습니다 열어버려 와우 와. 자 바로 여기다가 부어 버려자그러면 살짝 찍어먹을게요 초베르 음, 응. 진짜 맛있다 스테이크 소스로 로맨스코 소스가 요새 아주 핫하다고 하는데 데리야끼 소스 이런 거보다좀더 뭔가 내가 고급스러워지는 뭔지 알겠어? 음, 저거 문 닫아 오빠 어디? 저아왜 갑자기? 이거 갑자기 <웃음> <신경> 촬영 <웃음> 중이야 갑자기 이거 왜문 닫으라고 아 신경 쓰여서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스테이크를 먹기 전에 스테이크 가니시를 한번 만들어보고 전에 그러려면 재료가 필요하죠 자 바로 파프리카 던져서 쉬잉 자 여러분 다음 야채로 준비할 거 네네 네. 아, 이거 아, 아스파라고 스요자 여러분 요두개 지금 바로 한번 아버릴게 빨리빨리 아아 이번에 네가 맞을 차아야자 후라이팬 네. <웃음> 그리고 바로 저머. 뭐. 어, 아, 자 그리고 올리브유 어어어어 여러분 기름 다 달궈지면 아스파라거스랑 파프리카 다 넣어버려. 자자자소가 <웃음> 네, 뛰어. 뛰어 뛴다 뛴다. 자 빨리. 너무 멀리 갔잖아. 굽어 굽어 굽 롯락할 수만 있어.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요 러터레기를 소량으로 던져버려. 웍, 웍, 웍, 웍. 아, 힐링 바게. 자, 여러분, 요 정도 됐으면 턴업. 예쁘게 여기 둘게요. 와, 하나도 안 예쁘다. 너 가니씨 뭔지 알아? 응. 아까 <웃음> 모른다며. 카메라 켜고 제가 알려줘서 알았거든요. 그 전에 뭐, 아! 여기 잠깐 두고 자 지금 여기 바로 올리브유 조금 더 추가하고 후추에 버무리 혹돔을 던져버려 자 그럼 얘네는 살이 두껍기 때문에 약한 불로 오래 해야 안쪽까지 다 익을 수가 있거든요 최대한 약한 불로 오래 꿀을게요자 근데 여기에 버터 넣는 거 맞아? 너? No. 아니 맞아 맞아 버터를 여기 위에 하나씩 올려준다 그랬어 왜 이렇게 커? 방이라 무슨 병? 전저 그거 알지? 아. 살 쪘다는 얘기가 많아 아따 아씨 아따 뭘 베이오씨 <웃음> 버터랑 같이 집고 뒤집어버려 와와야 떠있지 말고 가라앉아 버터 녹으면서 이제 슬 이제 가라앉죠 랄리루럼 어? 이게 뭐여? 알아듣는 사람 좀 있을걸? 랄리루로 랄리루럼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약간 익었으면 자 여기서 언니야 저거 꺼내야 되는데? 안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라리오 <웃음> 아 라리오 소키 <목소리> 바질. 자, 바질을 살짝 뿌려줄게요. 개 많이 뿌렸다, 방금. 자, 여러분, 요 정도 됐으면 바로 턴업. 바로 요거, 치킨튀김 하라 하자. 아, 배고파. 어, 배고파? 저 같이 먹을 거야? 어. 아, 나는 이거 말한 건데? 뭐? 이거, 혹동 대가리. <웃음> 나 먹는다고 했다? 끼끼끼끼 <웃음> 자, 그럼 오늘 치킨 담당은 김은혜씨 가할 겁니다. 치게띠게 가루. 그리고 김상만 조수. 요만큼만 하나도 되겠지? 32g? 물은 어떻게하게 아, 저야! 조조조조 이거 넣으세요. 풍덩. 풍덩. 쪼져. 쪼져. 괴롭같다 약간 나는 느린 버전. 나 따라해봐. 뭘? 조조조조. 나 따라해보라고. 너도 해봐. 뭔 개소리야, 이게. <웃음> 서로 하라고 미루지 말고. 말을 잘못한 거야. 어, 해봐, 한번. 또, 조 또, 또, 프라이팬, 그리고 바로, 파이. <웃음> 자, 그리고 튀김류를. 언, 언, 언, 언, 언, 언, 언.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에다 달고 오지면. 입쨔 와우! 이거 맛있겠지, 왜요? 음. 자, 그러면 약불로 확실하게 조사줘야 얘네가 안속까지 이어가지고 먹었을 때 그게 안 걸려요. 비브리오페 혈. 그만할게요 치킨이 거의 튀겨지는 동안 요폭도대가를 에어프라이어 열어버려 오우 씨오 미안해 눈알 잡았다 너 닫아버려 자그럼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이 닭고기 원피스 소고기 개깐거 넙치 장작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거 넙치로 맞추면 될것 같아요 10분 파이어 자그 와중에 지금 치킨 다된것 같습니다 톤 오프 우와 제대로다 이야 일로와 이래 기야자 여러분 이게 0에 되지면 자동으로 꺼지거든요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3 2 1땡땡 땡. 땡땡땡, 리발렛게 열어버려. 와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혹돔 스테이크, 혹돔 치킨, 그리고 혹돔 대가리가 완성됐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볼 건데. 이게 뭐야? 내가 그러니까 분위기 좀 내봤어. 내가 약간 스테이크집,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도 준비를 해줬네요. 자, 여러분, 예쁘죠? 치울게요. 아잇! 아 치르지 마? 응후리바라키자 그럼 먼저 요 스테이크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제가 바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바질 많은 부분 딱 해가지고 제가 만든 로메스코 소스를 여기 위에 요런 식으로 딱 하는 거예요 자한 입에 바로 털어볼게요 혹돔 스테이크 아주 요리할 때 너무 생긴 게 무서워가지고 무서웠습니다 바로 먹어요 초배를 음 맛있어 그리고 살이 엄청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굳이 많이 넣지는 않아도 될것 같아 치울래 은혜야? 자 <웃음> <웃음> 여러분 이게 어떤 맛이냐면 뭐 딱히 사실 특별한 맛은 없고 일반 그냥 흰살 생선 맛이에요 대신에 요로메스코 소스가 들어가서 약간 이때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향이 조금 나요 굉장히 잘 어울리고 느끼한 것도 생각보다 많이 잡아줘요 그러면은 요 파프리카랑 아스파라거스 자요 스테이크랑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싸서 덜렁거리고 바로 먹어요 초음에를와소통살을 조금 먹고 아스파라거스 파프리카랑 같이 먹니까 너무 맛있어요 이거 줄까? 응 줄까? 응 싫어 이거 내가 떴어 줘? 응 왜 성이 없어? 먹어봐 <웃음> 추베르 <Too bad? 웃음> 이제 알았어 하네? 좀 맵다 혀끝이 맵잖아 하도 매운데? 아이사하지. 아니? 아 말이 졸라 안통하네너 <웃음> 뭐라고 <뭐라면서>? 했어? 롤라 <웃음> 이거 한입만 더 해야겠다 너 아스파라거스를 잘안 먹지 은혜요 아니 나 좋아 응. 근데 이건 너무 커 너무 커? 응 들어와 너. 아, no. 들어와 나 오늘부터 싫어해 아니, 뭐. 오늘부터 <웃음> 싫어해 알겠어 알겠어 오빠 어기야 기열아라 <웃음> 자 여러분 스테이크는 요즘 먹고 자 다음 리킨자 여러분 치킨은 소스를 두 가지 했습니다 타타르 소스랑 데리야끼 소스 이렇게 했는데 데리야끼 소스 따로 붓고 타타르 소스 얘기 따로 하고 그다음 요거는 같이 부어가지고 자 섞어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소스 리뷰 아니야 이거 점... 원래 치킨은 소스빨이잖아 너 치킨이 닭발이라고 생각해? 소스빨이라고 생각해? 아 닭발이라고 한는줄알어아 저런... 닭발? <웃음> 어. 너 진짜 모자라다 어떤 사람이 요거 두개 섞어 먹으면 형 진짜 개론나 맛있거든 해가지고 섞어서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먼저 요거 요거 타타르 소스에 콕콕 찍어서 토베르? 음음 음. 와! 헐! <웃음> 왜허리야 <왜요? 웃음> 맛있어 보여. 너무 맛있어 보이지? 어. 너무 맛있어. 와 스테이크 보다 훨씬 맛있는데? 줘봐. <웃음> <웃음> 맨날 자기 원할때에 먹는 거 보다가 줘봐? <웃음> 그냥 여러분 이거는 치킨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데리야끼 소스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와, 전 데리야끼가 더 맛있어요. 너는? 난 타타르. 너는 타타르? 어. 너안먹어봤아 아직 이거. <웃음> 뭔가. <웃음> <웃음> 자,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섞은 걸죠. 와, 개폭 찍었어요. 색깔이 개 롱인데? 음, 약간 느끼한 데리야끼 소스 느낌이에요. 뭐 나쁘지 않은데? 사실 따로 찍어 먹는 게 나아요. 너 먹방 해볼래? 얼굴 모자이크하고. 뭘 보라는 거야? 네 어깨. 엄청 넓은 너의 어깨. 벨프스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 너의 어깨. 막. <웃음> 두 배. <웃음> 자 여러분 이제 대망의 마지막에 혹돔 대가리입니다 요거 그냥 바로 뜯어서 먹어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 요거는 소금과 후추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면폭 혹돔의 본연의 맛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자 바로 먹어 응? 왜? 비리지? 니네 입에서 자 바로 먹어볼게요 토대요 이게 피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의 그 비리고 약간 잡내가 나긴 해요 근데 그렇게 막구역질할그 정도는 아니고 먹을만합니다 나쁘진 않아요 소금 찍어 먹을까? 표정이 너무 나쁜데? 사실 좀 나빠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보이시죠 이게 지방이에요 혹돔에 혹이 딱딱하지 않고 완전 물렁물렁 거리거든요 먹어봐 으흐 아 이런 거 싫어하는데 나아고기 많이 토할 것 같아 아 먹여 초배를 괜찮아 어? 삼켜 삼켜 콜라겐 콜라겐 이리 콜라겐 왜할수 <웃음> 있어 아와 해냈다 와 이게 진짜 무슨 맛이잖 살에다가 저런 콜라겐이 좀 붙어있으면 너무 맛있게 먹는데 요거는 딱 먹었을 때부터 입에서 콜라겐 덩어리가 느껴져요 여기. 오 맞다 맞다 맞다. 여기 전부 다 지금 살입니다 와우 자요살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후 배. 응, 음, 저맛있다 음, 먹어. 싫어. 안 먹을 거야? 응. 음. 알겠어. 오늘은 빨리. 수긍해서. 아. 왜냐면 어떤 분이 댓글을 안 하거든요. 은혜님께서 억지로 먹이지 말라고 자기가 봤을 때 불편하다고 음. 하시더라고요. 상처 받았어? 조금. 약속해. 너가 싫다고 하면 안 하기로 했어. 알겠어. 먹어볼래? 아니. 먹어볼래? 아니. 먹어. 줘봐. <웃음> <웃음> 진짜 억지로 한거 아니지? 왜냐면 또그 분이 댓글 치시면 어떻게 또 마음에 상처 받기 싫단 말이야. 진짜 억지로 한거 아니지? 아. 그럼 먹어봐. 꼭꼭꼭꼭. 츄베 꼭꼭, <웃음> <웃음> 잘하네 쵸베르 맛있지? 생선살 같지? 어, 어, 괜찮지? 그럼 이거 한번 먹어봐 아니 싫어 왜왜왜? 왜, 왜? 이거 댓글 <웃음> 달아주세요 <웃음> 아니아니아니아니 <웃음> 나 그러면은 <웃음> 어도육미라고 여기 위에 부분 바로 먹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먹어요 초베르음 개맛이는데? <웃음> 위에서? <위세>? 응 먹어볼래? <웃음> <웃음>